원, 투, 클릭! 안녕하세요, 엔진입니다. 엔진 여러분, 저희 엔진의 새로운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엔진 멤버십으로 엔진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웃음>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오늘 촬영을 잘마쳤습니다 엔진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 예. 주 저희 엔진의 멋진 모습은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엔진 멤버십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엔진 멤버십에서는 우리 엔진 분들을 위한 많은 준비되었고요. 네, 여러 가지 혜택이있 이때 이니다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를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이이